그 많이 함께 있을 수가 있죠? 안녕 동환? 안녕~~ 동환아 왜 어제 밥 먹으러 안 왔어? 나 바빠서 요새 앨범 좀.. 앨범 언제 나와? 다음 주 화요일? 멜로 와스 화이팅. 우리 동민아. 우리 동민이 2 0대예요 20대인데 기타를 너무너무 잘 치는. 여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동현아 저래 보여도 나, 내가 형이야. 동현아 인정, 웃어줘, 웃어줘, 웃어줘, 귀엽네. 자. <웃음> 아이고. 제이로 비어는 털어프지. 재인 안녕. 아유 우리 제이. 제이안 힘들어, 괜찮아? 팀팀들. 음. 아, 그 여기가 최일 어둠. 아이 아이고. 그렇지, 그냥 어둠. 아, 어떻게 저렇게 노래들을 잘할까. 고마워. 태호 형. 태호 형. <웃음> 태호 형 고마워요. 네, 저보다 형이에요. 저보다 <웃음> 어리게 생겼는데. 아 그리고... 나 나오나? 저은거 치고 줘야지. 안 제가 어린 친구들이 공연할 때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저도 하고 싶다고 <웃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 미안해요 건이 시켜줬어요 저는 의미로 흉내낸다기보다 그냥 여러분들 웃음을 제가 한번 이렇게 담아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이 우리 얼마 전에 When is y 라는 이벤트 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올려준 사진들, 영상들 이런 거 보고 제가 진짜 너무 감동도 받고 이야기들이 너무 있어서 그래서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너무 마땅치 않고 또 공연 준비하느라 너무 바쁘고 그래서 공연장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서 아무튼 그때 제가 던졌던 그웬이주 이어 이어 러에 대한 저도 답을 해야되는데 제가 이렇게 찍은 이유는 저에게 그 대답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이순간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었거든요 고맙습니다 나의 먹어스 그리고 너무너무 예쁜 선물같은 하루를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선물같은 하루를 불러볼까요? 잠시만요 나를 모르고 나를 말하는 얘기도 듣고 싶진 않아서 나와 같은 면, 지금 이 노래를 들어봐. Oh mm -hmm. 한글자 그 다음... <웃음> 우리 또 만나겠죠? 언젠가 네. 그죠? 어, 또 그리고 그날 또 같이 노래해요. 네. <웃음> 그때까지 우린 다 괜찮을 거예요. It's gone. 만들어준 우리 러버스 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 둘셋 고맙습니다. 자뒤 하나 둘셋 고맙습니다. 김범구, 양지원, 인가희 세컨바이올린의 신영은, 임혜빈, 심혜 심야희 <웃음> <웃음> 비올라 강현우, 홍성호 그리고 우리나라 보컬의 자존심, 코러스 강태우, 정형모, 소바 기분 풀어. 소바 이따 대시실 <데뷔> <웃음> <웃음> 자. 러버스 밴드에서 유일하게 춤과 코러스를 맡고 있는 여러분들이 숲속이 기타 이문기, 기타 김동민, 키보드와 저의 다음 곡을 맡고 있는 제가 혹시 아프면 저 대신 노래할 키보드자 제2 보컬 정수화. 많이 컸네. 쟤야, 우리 서로 늙긴 했다. 안 읽었어? 이상하게 제일이 보면은 눈물이 나면 안니 아. 오늘도 멋진 음악을 이렇게 제게 감동으로 심어줘요. 우리 음악 감독이자, 그리고 피아노, 그리고 기타를 맡고 있는 여러분들의 정체인! 큰선물이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러버스가 되어버린 저는 박효신이었습니다! 본인이 된 건가요? 어디 한번 볼까요?